고래 그래? 모두들 안녕. 내 이름은 고래. 이렇게 물도 내뿜을 수 있다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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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고래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와 재미있겠다 고래 모두들 안녕 네 이름은 고래 나는 아주아주 아주 커다란 덩치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야 이렇게 물도 내뿜을 수 있다고. 나는 플랑크톤이나 작은 물고기들을 먹고 살아 어프어프 빙그르르 돌면서 수영도 아주 잘한다고 첨벙 첨벙 어때 나 수영 정말 잘하지? 첨벙 첨벙 보레는 몸집이 엄청나게 크구나 맞아 그뿐만이 아니라 보레는 아주 다양한 무늬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몰려다닐 때도 있어 너는 재능이 높아서 우리끼리 대화도 가능하단다. 청봉 청봉 나는 청봉 청봉 고래 청봉 청봉 지금까지 고래에 대해서 관찰해 봤어 어린이 친구들 안녕. 오늘 고래를 만나봤는데 어땠니, 얘들아 너무 재미있었어. 고래는 덩치가 엄청 크다는 걸 알았어. 첨벙첨벙 첨벙, 수영을 잘하는 것도 신기해. 첨벙첨벙 첨벙. 수영을 잘하는 고래를 만나봤어. 다음에 더 신기하고 멋진 동물들로 찾아올게. 어린이 친구들 안녕. 안녕. 레인보우 플라워 친구들에게 구독 버튼을 눌러줄래?